재 <목소리로>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네요 응. 어, 뭐 앞에서, 네,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잖아네저 <웃음> 저녁에 좀 맛있는 것좀 먹고 싶어서 뭐저 준비된 거 있습니까? 저번에 알바하신 거 보니까 돈 많이 모으셨던데 미쳤어? 그건 내가 내가 알아서 본 거고 호연이 왔을 때그 얘기를 해주세요 호연이 왔을 때 지금 저희가 찜질방 와있어가지고 저희 지금은 못 가고요 <웃음> 우리 이거 뭐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은 오랜만에 호연님 오셨으니까 옛날 추억 삼을 겸 운동 좀 하시죠 구독! 자 오늘 니가 운동할 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네 벗꽃이 핀 바로 공예공원이래오 네. 오, 이런 젠틀한 공원이있네 여기 봐 얼마나 아이들이 저렇게 재밌게 놀아 너 재밌게 운동을 해 아니 근데 니달 지레 있어가지고 괜찮네 <웃음> 저거 밟지 말고 아네알 쓰면서 이거라 가볍게 하는 거야, 가볍게. 자, 마지막 한 바퀴. 스프린트 갑니다. 출발! 네? 스프린트. 네, 여기서 스프린트 아, 아, 안 해? 가자. 됐어. 거기다 왔어. 빨리 와, 여기 빨리. 오케이. 네. 아, 진짜 살다살다 여기서... 살다 살... 아, 살살. 하, 나 아, 진짜 살살. 어이검... 자, 하윤이. 가볍게 가볍게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한, 한 칸, 그러니까 두발두 두 발씩. 스 가볍게 그렇지. 오 좋아 역시 운동인이야. 자 반대. 자 이번에는 하인인데 스리스텝으로. 그렇지. 어이렇게이허케이이거그이연케이듬기이오케 뭐? 이거 이거 오케이, 오케이. 많이 오, 죽었네. 오, 자, 네, 렛츠, 렛츠, 렛츠,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오케이, 이야케이오케 시또 지금, 또 리듬이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좋아, 어르신. 그냥 앞으로 계속 가, 그냥 계속 일정한 리듬 다시 돌아와, 일정한 리듬으로,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들어와. 오케이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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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도르네 아 네. 그러네. 어, 뭐지? 바로 이런 운동기구 무시했지? 네 여태까지 이런 거 보고도 아 이게 운동이 될까 했는데 방법에 따라 다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럼 고민과 네. 또한 이 열의와 네. 네? 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요 그런 네. 거 있으면 돼 시작 라면 잡뽕 오케이 오케시도야 람버스 구르기 앞 아. 대기 오케이 이거 똥 경기 방구 아케이 아, 벌칙! 서서! 앉아! 아이씨! 무죄! 힙드레이야인 짝짓기! 야구! 아! 영 아. <웃음> 너무 쉽다! 아, 아쉽네! <웃음> 아! 격투기! 주짓수! 오케이! 빨리 <웃음> 해야지 지금 뭐하는 거야? 햄스트링아러비미식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!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어, 말아. 다시. <웃음> 준비. 오케이. 하하하하! 하하! <웃음> 네 마랑님 네 문제, 호연님 여섯 문제 총1 0 문제 맞추셔서 3만원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이거는 <웃음> 바로 저금통에 <조금> 드리겠습니다. <더> <웃음> 이거 넣으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? 야, 네. 알아서 할게. 아니 일단은 먹어야죠. 오늘 저녁에. 아니, 제가 여섯 문제고 형님이 네 문제인데. <웃음> 호연씨 오랜만에 왔는데 동생이도도 한데 맛있는 거좀 사주세요 마랑님 치킨은 뜨거울 때 먹는 게 제맛이지 아, 맛있다요 남자들의 뜨거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하루를 마감해야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. 로마. 로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